소리니 t v 안녕 친구들 오늘은 소리니가 맥포머스 판타지 어드벤처 세트를 들고 왔어요 2022년에 새로 나온 맥포머스 판타지 어드벤처 세트는 어떤 게 있는지 소리니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같이 보고 재미있게 만들어봐요 와 신난다 짜잔! 다섯 박스나 있어요. 연두색, 파란색, 분홍색,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친구들 또 보이나요? 이 그림을 보면 이 박스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조금 상상이 되는데 이렇게 소린이가 들고 왔지요. 체크리스트 먼저 이 빨간색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이렇게 사각형 맥포머스, 삼각형 모양 맥포머스들이 들어가 있고 의자가 있는 네모도 있대요 그리고 벽돌, 테라스, 나무 울타리 같은 게 있대요 그리고 이번에는 노랑이 노랑이 여기, 여기에는 언덕 트랙이 있고 슈퍼 섹터 트랙, 트랙 이렇게 있대요 어떤 거지? 그리고 이렇게 연두색에는 이렇게 악세사리들이 많이 많이 들어가 있대요 그리고 파란색은 무엇일 것 같아요 당연히 자동차랑 오토바이 만들 수 있는 바퀴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대요 그리고 분홍색에는 다시 삼각형 마름모 직사각형 슈퍼아치 자석들과 그리고 창문 계단 레일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상자를 열면서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해봐요. 그리고 이 많은 다섯 개의 맥포머스를 한 곳에 보관하라고 이렇게 맥포머스 상자가 왔어요. 이 상자를 한번 조립해보도록 할게요. 짜잔 맥포머스 뚜껑을 열어줍니다. 이렇게 네모가 있고 이 맥포머스 상자를 예쁘게 쏘리니가 만들어 올게요. 그냥 이대로 쫙 펼치면 네모 상자 완성이고 네모 상자 안에다가 이 네모 틀을 넣어야지 고정이 되겠지요? 이렇게 쑥쑥 넣으면 튼튼한 상자 완성! 손잡이도 있고요. 이 안에는 이제 맥포머스를 다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뚜껑도 쑥 닫으면 맥포머스 상자 완성 그럼 이제 색깔 상자 맥포머스를 우리 한번 보러 가봐요 짜잔 제일 먼저 빨간색 박스부터 꺼내보았어요 엄청 무거운데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소린이가 열어볼게요 짜잔, 짜잔 맥포머스 네모가 엄청 많고 일단 한번 다 꺼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짜잔 네모네모 맥포머스를 한번 뜯어볼게요 맥포머스가 엄청 많아요 네모가 분홍색 네모 파란색 네모 그리고 보라색 연두색 네모 빨간색 주황색 네모 이렇게 네모들이 엄청 엄청 많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비닐을 한번 또 뜯어볼게요 뜯는 곳이 여기 있네 <웃음> 우와, 이게 그 설명서에 있는 의자 사각형이에요. 요렇게 뱅글뱅글 움직이는 의자가 있는 사각형이 보라색 의자도 있고, 노란색 의자도 있어요. 보라색 의자 두 개, 노란색 의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각형, 육각형, 사다리꼴 네 개,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있고요. 슈퍼 삼각형. 세모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는 슈퍼 삼각형이에요. 그리고 짜잔, 이렇게 슈퍼 사각형도 여기 들어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거를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과연 뭘까? 벽돌 기둥, 벽돌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테라스 이렇게 테라스 그리고 땅이 되는 플레이트 바리게이트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비닐입니다. 마지막 비닐에는 오 이렇게 나무가 있고요. 나무 그리고 사다리가 있어요. 사다리 나무벽 울타리 창문인 것 같은데 이거는? 창문이 있고요 여기 발코니가 있어요 발코니 어, 여기 혹시 이렇게 되는 건가? 아닌 것 같네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해요 <웃음> <웃음> 우와 이렇게 빨간색상들 이렇게 많은 종류의 것이 있었어요. 이런 맥포머스는 정말 많이 봤는데 이거는 소린도 지금 처음 보는 거라서 어떻게 하는지 너무너무 궁금한데 조금 이따가 보여주도록 할게요. 짜잔! 이번에는 노랑이를 꺼내보았어요 노랑이는 이렇게 도로를 만들 수 있는 트랙들이 많을 것 같은데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오소린이의 말대로 이렇게 트랙들이 많아요 이 비닐도 한번 다 까보고 소린이가 이야기 해줄게요 이거는 트랙이에요 트랙이 노란색, 보라색, 하늘색 트랙이 있고요 이거는 이름이 슈퍼 섹터 트랙 이랍니다 슈퍼 섹터 트랙이에요 파란색 청록색 초록이가 4개나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얹을 수 있는 언덕 트랙이에요 언덕 짜잔 이렇게 울렁울렁 올라가서 언덕 트랙인가봐요 언덕 트랙이랑 슈퍼 섹터 트랙이랑 그리고 그냥 일자 트랙이 이렇게 있답니다 그럼 이제 또 다른 박스를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짜잔 이번에는 연두색이고 연두색에는 악세사리가 엄청 많대요 어떤 악세사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어머 짜잔 보여주도록 할게요 오 이번엔 엄청 큰 비닐에 쌓여있어요 여기도 먼저 이 커다란 비닐부터 한번 쏘리니가 까보도록 할게요 엄청 큰 비닐을 까고 이렇게 다양한 모양의 악세사리들이 나왔어요 이 친구는 급커브 트랙이래요 급하게 이렇게 슝 돌아간다고 급커브 트랙인 것 같아요 이거는 터널 브릿지 트랙이래요 슝. <웃음> <웃음> 어떻게 노는건지 너무너무 궁금한데 조금이따 같이 가지고 놀아봐요 신기한데 너무? <웃음> 그리고 짜잔! 이거는 정글나무에요 얼른 정글을 꾸배러 가보고 싶어요 리이는 지금 <웃음> 정글나무 수는 <웃음> 아니다 보트니까 물에 둥둥둥둥 떠다니는 보트랍니다 그리고 짜잔! 땜목신데 여기다가 이렇게 바퀴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어떻게 하는 건지 너무너무 궁금하네? <웃음> 아 그리고 보트는요 요 안에다가 건전지를 집어넣으면 보트가 스스로 슝 간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람이 나왔어요 이 정글 숲에 사는 사람일까? 짜잔! 정글스 피규어랍니다. 너무 귀엽지요? 이렇게 보트도 탈수 있답니다 와! 근데 사람이 혼자만 있어면 외롭겠지요? 짜잔 노란 옷스리은 피규어도 뜯어보도록 할게요 어머 모자를 씌울 수도 있고 모자를 벗길 수도 있어요. 정글 숲은 햇빛이 많이 들 테니까 모자를 쏭 씌워 볼게요. 피규어 친구들 두 명. 그리고 이번에는 동물 친구도 있어요. 정글에는 당연히 동물이 살겠지요. 짜잔 오리인 것 같기도 하고, 오리 연두색 오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짜자잔! 원숭이도 있답니다 오리와 원숭이 피규어 그리고 미니타워들 미니타워들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아! 친구들 오리가 아니라 새래요 새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랍니다 그리고 소린이가 좋아하는 이것은 반짝반짝 빛이 나는 보석이에요 정글에 보석이 숨어있나 보다 보석이 엄청 많아 빨간색 보석, 보라색, 초록색 보석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바위도 이렇게 있어요 바위가 둥둥둥 둥둥둥둥둥 둥둥, 혹시 사람이 이렇게 점프해서 가는 건가?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콩콩콩 콩, 콩. 그리고 공중 트랙이래요 어떻게 가는거지? 공중에 이렇게 뛰어놓는건거 같은데 공중 트랙 이 그리고 이거는 턴 트랙이요 슝슝 이렇게 움직이는 한바퀴 두바퀴 이렇게 돌릴 수 있는 턴 트랙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아까 안깐요 박스를 이제 한번 까보도록 해볼게요. 여기에도 피규어가 있어요. 짜잔 빨간색 피규어 우리 친구들은 꼭 가위로 뜯도록 해요. 빨간색 헬멧을 쓰고 있는 피규어예요. 헬멧을 이렇게 벗길 수도 있답니다. 짜잔 피규어 친구 한명더 추가 이번에는 여잔 파란색 친구도 한명더 추가! 그런데 아까 그 헬멧을 벗길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여기 보니 헬멧이 엄청 많아요! 펭귄모양 헬멧 곰돌이 헬멧 개구리 헬멧이 있어요! 한번 끼워보도록 할게요! 이 하늘색 친구에게 짜잔! 검돌이 친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짜잔! 귀엽지요? 이번에는 깨굴깨굴 깨구리! 이제 다시 파란색 친구에게 자기 모자를 씌워주도록 할게요! 다시 귀여운 파랑이로 변했어요! 와우! 너무 귀여워! 그리고 시계 보석 핫도그, 불, 방향을 가르쳐주는 표지판도 있고요. 그리고 의자, 그리고 얘는 테이블이에요. 테이블을 여기 두고 의자를 이렇게 냅두고 우리 친구들 맛있는 거 먹게 해줄까? 친구들 이렇게 앉혀서 핫도그 줘야지. 그리고 여기 보드도 있어요. 보드도 태워주도록 하겠어요. 보드는 원숭이 야타라 너가. 짜잔 원숭이가 탔답니다 슈우. 그리고 자동차도 있는데 자동차는 누구를 태워줄까? 노랑이 태워 줘야지 짜잔 붕붕붕 너무 귀여워 이번에는 분홍색 자전거를 태워 줘보도록 할게요 분홍색 자전거는 우리 새친구가 타도록 할게요 놀이터예요 계단 있고 미끄럼틀 슝 있는데 미끄럼틀에서 놀이하는 친구는 이 친구가 짜잔 이렇게 놀이를 해볼게요. 이렇게 엄청 재미있는 게 많은 연두색 박스의 구성품이랍니다. 그럼 이제 또 다른 박스에는 어떤 재미난 게 기다리고 있는지 써린이랑 같이 또 보도록 해요. 짜잔 이번에는 파란색 맥포머스에요 파란색 맥포스에는 왠지 자동차랑 오토바이를 많이 만들 수 있는 바퀴들이 많을 것 같지요 우리 같이 한번 많은지 봐요 짜자잔 우와 가득가득인데 네개의 비닐이 왔어요 다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소리니까 짜잔, 바퀴에요. 자동차를, 엄청 큰 자동차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네? 난 그러면 바퀴 엄청 많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다 연결을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바퀴를 만들어서 연결할 수 있는 바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얘도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RC 앞바퀴 그리고 또 RC바퀴 그리고 요것도 RC바퀴예요 슝, RC바퀴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리모컨이 들어가 있어요 리모컨에는 전전지를 넣어서 사용할 수 있고 여기 켰다 껐다가 가능하고 슝 이렇게 할수 있는 거네요 만들어서 조금 있다 같이 한번 움직여 보아요 리모컨으로 그리고 이것은 자동차에는 불이 들어와야 되죠? 불이 들어오는 LED 회전 LED등이에요 회전 LED등인 이유는 이렇게 휴... 회전이 된답니다 짜잔 불이 들어왔어요 불 보이나요? 불 색깔이 계속 변하고 있어 이제 다시 불을 꺼보도록 할게요 오 불이 변했어요 또 어떻게 해. 처음에 하얀색 한번더 누르면 빨간색 한번더 누르면 어머, 색깔이 계속 변해요 보여요 친구들 또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또 반짝반짝 우리 친구들도 여기 보면 버튼이 있어요 버튼을 계속 눌러보면 다양한 모양의 색이 나온답니다 회전 LED등이래요 이 친구는 그리고 이것도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 비닐에는 이렇게 사다리차가 있어요 사다리 쭉쭉 늘어나는 사다리차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펠러 그리고 경찰차 삐뽀삐뽀 그리고 이거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열리는 컨테이너 크랩이래요 슝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컨테이너 크랩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이 비닐을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Y자 서포터래요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조금 이따가 설명서 보면서 우리 같이 알아봐요 이거는 육각형 서포터래요 육각형 서포터 그리고 손잡이 축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진짜 잘 모르겠네 마술것 같네요 그리고 베이스 플레이트예요. 베이스 플레이트 파란색 박스에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박스, 분홍색 박스를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짜잔! 상자를 열어보았어요. 이 상자에는 삼각형 친구들이 엄청 많고요. 삼각형을 일단 다 꺼내볼게요. 삼각형 친구들이 엄청 많고 그리고 마름모가 있어요. 마름모 친구는 짜잔 이렇게 마름모가 있고 그리고 직사각형도 꺼내볼게요. 직사각형 그리고 슈퍼 직사각형이 있어요. 네모가 3개가 있는 슈퍼 직사각형 그리고 그 다음엔 아치들이요 아치는 이렇게 동그란 모양인데 아치들을 보여줄게요. 미니아치 미니 아치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있는 거 보이나요? 미니 아치 그리고 아치예요 그냥 아치 이거는 타원 아치 그리고 여기 미니 섹터 이거는 타원 섹터예요 그리고 조그만한 직사각형 미니 직사각형이에요 미니 직사각형 요거는 부채꼴 모양이라서 부채꼴 자석입니다 그리고 슈퍼 섹터예요 슈퍼 섹터 그리고 슈퍼 아치입니다 이렇게 네모가 세개가 되어있고 엄청 큰 아치가 슈퍼 아치예요 이렇게 자석은 끝이 났고 악세사리들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짜잔 바로바로 바로 운전석이에요 비행기나 헬리콥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석인 것 같아요 이 안에 아까 그 사람들 집어넣어 가지고 운전석을 만드는 걸것 같아요 계단 미니 계단이 두 개가 있어요 미니 계단 그리고 창문들이 엄청 많아요 창문들 종류대로 엄청 많아요 창문은 열리진 않아요 이렇게 창문들이 있고요 창문 창문들이 종류별로 엄청 엄청 많아요 창문들 한번 다 꺼내볼게요 나무 창문도 있어요 친구는 월플레이트래요 이렇게 뒤에 창문이 있고 이렇게 세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월플레이트가 있고 여기 나무 울타리도 있어요 그리고 레일들이 있어요 레일 레일이 이렇게 이어지는 레일들이 또 있어요 레일들을 또다 꺼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 플레이트 엄청 많은 플레이트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밑에 자석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완성시키는 거입니다 짜잔! 자, 이렇게 분홍색 박스도 모두 끝이 났어요. 짜잔! 이 가이드북이랑 하는 방법이 적혀져 있는 책 1, 2, 3 요것을 보면서 한번 놀이를 해볼 거예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맥포너스로또 또 만나요. 안녕!